제정만지기 성공! <웃음> 음료를 좋아하는 자 <웃음> 액체를 싫어하는 자전 정말 깔리나 싶요 <웃음> 진짜 대조야거 <대접한>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빛이 막 통과해 내로내안나 <웃음> <웃음> <웃음> <돌투마싸. 웃음> <남은 거> <웃음> 어? 천천히 먹을게. 아 그래 그래. <웃음> 또 뭐? 아나 갑자기 문득 그거 생각났어. 뭐지? 너 내가 처음 입수받다 그랬더니 자다 참. 내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한테 말했단 말이야. <웃음> 김민지 진짜 귀엽다. 그게 뭐가 귀여.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웃음> 카메라가 대화지도. 내가 <웃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데가 사... 갑자기 우리끼리 밥먹다가 카메라 한테 갑자기 왜저렴냐나뭐라했냐야 <웃음> 들어봐 헤리스아도 <웃음> <웃음> 어, 어. 돼? 나? 너 이거 이괜찮아손 아, 그래. 닦고 이 그걸로 닦고 아내 손대를 손대? 근데 여기 <웃음> 또쓸때뭐였렇게 <웃음> 내 d 에 제대로 보여드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뭔가 t k 나인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조 I d o 그 t k 그, 그 아니야 I 무 o n t k n 아 w I 무 꽈빠 꽈빠 꽈빠 패패패 <웃음> <웃음> <웃음> 아, 웃겨. 아, <웃음> <웃음> 어, 맞아. 교수님이 옛날 교수님이 약간 TMI식으로 재밌는 얘기 해주셨던데. 반지 느낌을 해봐. 지퍼가 이거 살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6.5.. 기5 때.. 그 뭐지? 전쟁 갈때 미신기가 그때 엄청 그리실 거 아니야? 아, 미신기만 있으면 부업을 해서 맞고 아, 살 거리가 거. 되잖아 그래서 피난 갔는데 미신기를 입고 갔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아, 미신기 진짜 먹잖아 너들어가잘잖아 가정용은 가능하잖아 그냥 그만 먹어 되게 들어? 음. 누수, 아, 이게 아들 아니고? 중학생 아들 시켜서 들고. 그거 뭐야? 모르겠어. 도르 같은 그. 풀 풀링 풀고 풀링 풀 풀링 풀링 풀링 풀링 가링 풀링 풀링 풀링 거링 풀링 풀링 풀링 풀링 풀링 풀링 풀링 택배 딜리버리 그 해주시는 아, 분들 같은 경우 짐이 너무 많으니까, 초록색 파티기를 할는 밥을 고 밥을 먹고. 밥을 고 밥을 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술은 이렇게 느리게리하는거 아니야? <웃음> <시작. 웃음> 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하 이게... 우리 어제. 카트나. 카트나. 카트카트 카트나. 카트 쇼핑 카트. <웃음> 카트아카트시나 <그냥 쇼핑카트. 웃음> 아, <웃음> 어 h a t time t i l d t n 그래서 <웃음> 아, 근데 1월 알면 나이 나오는 거라고 <웃음> 아까 얘기했잖아 보다 우리가 더은아 <웃음> <젊은 걸. 맞아? 웃음> 지금 8시 8분에 나영 오 마이 갓